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고. 오, 와, 와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<웃음> 오늘은 신천 놀러 왔어요. 레일, 레일이 지금 긴게 보이죠? 저거 MGP 레일 두 개를 합친 건데, 제가 또 하나를 갖고 와서 세 개를 합칠 겁니다 네. 엄청 길겠지? 세 개를 줄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오늘 다 미는 거를 한번 찍어볼까? 유라?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세 개를 연결해서 다 미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레일을 한 이게 몇 미터 될까? 이게 이게 한 칸이 한 30cm 되나보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네개 열네개 얼마 안기네? 4미터? 4미터정도? 오늘은 4미터짜리 레이에 다 미는걸로 하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? 너무 길어? 네 뭐가 길지? 네. 이야. 뭐든지 다 밀어보자 4미터 중간쯤에선 더블로 다수있을 같은데 이야 중간부터 더블로? 오 근데 이게 바닥이 약간 흔들흔들하네 이거 위치를 3층 아, 오, 오. 어, 됐어 아 어, 됐다 아까 보러가 네, 네, 네 그치? 네 오케이 오 훨씬 안정적이야 오케이 자, 몸좀 풀고, 이제 타보자, 이제. 오. 다못 미네? 야, 규진이 다못 민다. 오이 어? 어? 어? 발목 앉으려고 앉으려고 오이야 발목 어? 뭐 하는 거죠? 오이아, 오이아, 오이아. 오야다미었다 야, 오. 이 역시, 아즈텍? <웃음> 이야, 버려! 버... 버려야지. 아! 왜안 버려? 스쿠터를 안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. 오! 허리케인으로? 유리도 중심이 앞으로 더 가야 되겠다. 벌써 지쳤어? 네. 벌써, 네. 벌써 네. 다 탔어? 네. 죽을 다리, 것 같다고? 다리가 아파요. 와, <웃음> 죽을 만큼 탔어? 와, <웃음> <웃음> 맥주는 먹고 <웃음> 타면은 집에 갈때다해결된 응. 오오 오, 더블 힐야 네. 따뜻하다 햇빛이 들어와서 아 신천 날씨 좋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 그늘돼 추워져 그렇지. 오, 다시 돌아왔나? 스미스 스미스 <웃음> <웃음> 진짜 아파 박스가 2.5m만 됐어도. 박스가 너무 작아. 오. 교진이 살아나나요? 감자, 보여줘. 칭크. 아이. 아이, 진짜. 감자. 그거 아니잖아. 아까보다 더 이상한데? 아, 스미스야. 스미스야. 아. 와, 드디어 세 번. 세 번. 뭐야 이거 성공이야 실패야 어 성공이야 실패야 야 이거 뭐야 나나 히바우 타운줄 알았어 나나나나나 아까 원래 된 건데. <웃음> 굳이 뭐 <웃음> 할라다가 뭐 할라다 하지. 산이 안 되면 플레어로 따오네. <웃음> 응? 야, 돌다가 안 되면 어, 플레어 오네 됐다. 됐어 됐어. 이건 무조건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와... 야, 오늘은 원래 이거 레일, 레일 타러 온 거야? 레일 타러 왔는데 레일을 안 <웃음> 다 밀었어. 아까, 아까 밀었는데. 나 오늘 또 기록 업데이트 했잖아. 네. 더블 오버 더블, 네. 오버 더블... 네. 네. 그럼 된 거지? <웃음> 그치? 세번 하면 거의 외국 사람 수준이지. 나 근데 한국 사람인데. <웃음> 나 한국 사람인데. <웃음> 재밌지 않냐? 이거? 레일? 길게 해놓으니까? 짧은 거보다 그지? 동그란 레일이 좋아. 오! 감자 사망. 감자 사망. 야, 쪄먹자. 감자 쪄먹자. 아, 감자 아, 아, 오늘은 여기까지 감자 안녕 바이바이.